검이 마치 채찍처럼 변하는 세레나카와 특유의 빠른 순발력을 통해 적들을 교란시켜 변칙적이고 빠른 공격을 통해 파도처럼 적들을 휩쓸어 공격하는 커세어. 근거리 타입의 클래스인 커세어는 파도를 이용해 적에게 접근하거나 한 손으로 로프를 던진 후 당기며 그 반동을 이용해 민첩하게 이동하며 공격이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전 세계에 등장한 해적! 검은사막 모발 신규 클래스 비리보기! 퍼세어 편입니다 맹렬한 파도는 세레나카를 크게 휘둘러 파도를 일으켜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합니다 적에게 타격 성공시 넉백이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시 넉다운이 됩니다 3초간 출혈 피해가 적용되고 대상의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심화 기술을 습득하면 슈퍼암으로도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르기는 세레나카를 강하게 휘둘러 주변의 적을 베어냅니다 광범위하게 공격할 수 있어 사냥에 유용하고 적에게 타격 성공시 10초간 공격력이 증가되며 적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바다의 심판은 세레나카에 큰 힘을 실어 강력한 파도를 적에게 날립니다 적에게 타격 성공시 넉다운이 되며 대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방어력이 증가되고 타격당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휘감는 물결은 몸을 회전시키며 세레나카를 휘둘러 물결을 그리며 적을 공격합니다. 적에게 타격 성공시 기절이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시 넉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10초간 치명타항률과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파도타기는 파도를 타며 이동해 적에게 빠르게 접근해 공격합니다. 적에게 타격 성공시 기절을 시키며 기술 사용중 방어력이 증가되고 심화 기술을 적용하면 이노로 변신하여 더 많은 거리를 파도를 타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는 파도는 커세어가 인호로 변신하여 잠수하고 적의 위치로 헤엄쳐 이동한 후 순식간에 솟구치며 공격합니다. 기술 사용 중 무적이 되고 적에게 타격 성공 시 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히모아치는 파도는 몸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적에게 접근하여 공격합니다. 적에게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킬 수 있으며 커세어의 이동속도가 10초간 증가됩니다. 내려치는 헤일은 커세어가 점프하여 세레나카를 아래로 크게 휘둘러 많은 적을 공격합니다. 점프 중 잡기가 불가하며 타격 성공시 바운드가 됩니다. 심화 기술을 적용하면 내려 치는 추가 공격이 가능하고 찍은 지점에 회오리 지대를 생성합니다. 해적의 고개는 밧줄로 적에게 던져 맞춘 후 밧줄을 타고 적에게 날아가 공격합니다. 첫 타격 성공시 경직이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커세어의 이동 속도가 증가됩니다. 솟아오르는 파도는 인호로 변신해 적 대상을 따라가는 파도를 일으켜 대상의 위치에서 파도가 솟아오르게 하여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띄울 수 있으며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소환된 파도는 대상을 향해 움직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도가 속도치며 대상과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약탈은 커세어가 적에게 타격 성공시 적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약탈할 수 있습니다. 약탈당한 대상은 10초간 기술 심화로 인한 공격력, 방어력 증가 효과 사용이 불가하며 공격력과 방어력, 모험가에게 받은 피해량 감소 효과,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 증가 효과가 감소됩니다. 약탈에 성공한 커세어는 10초간 약탈한 능력치만큼 자신을 강화하고 심화 기술로 증가한 공격력과 방어력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약탈은 여러 명의 적을 연속으로 약탈하여 중첩 적용한 건 불가능합니다. 커세어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도와 로프를 이용한 역동적인 연계입니다. 특히 로프를 이용한 액션은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점프를 활용하여 튕기듯 듯한 움직임으로 커세어만의 독특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커세어는 겁날이 늘어나는 특징의 무기인 세레나카를 사용해 넓은 범위를 공격하며 파도와 시너지를 더해 시원시원한 전투를 구사합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커세어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등장한 해적, 커세어를 곧 만나보세요!